약자를 인정한 상태에서 강자를 하면 강자할 때 약자의 아픔을 느끼거든 내가 약자였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고집 부리면서 내 약자의 아픔을 다 버리고 인정을 안 했어 그런 사람이 강자를 하면 아픔을 이해 안 해주잖아 그냥 무조건 가해자가 돼버려 그래서 그냥 가해자 자체가 돼서 막 해버리거든 아픔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약자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강자를 하면서 갑질하는 경우가 많죠 남의 아픔이 인정 안 하고. 약자의 아픔을 자꾸 이해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자 마음과 약자 마음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약자의 아픔을 인정할 때 강자도 동시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오직 한건 하나밖에 없어. 내 약자의 아픔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약자의 아픔 보는 두려움과 수치 인정하는 거. 왜냐면그 약자가 강자와 하나거든 강자 마음과. 근데 보통 어떠냐면 약자 상황이 오면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기보다는 강자를 하려고 해요. 강자가 되려고 해. 집착을 써. 그럼 여러분 봐. 강자가 되려고 집착을 쓸때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어. 여러분은 강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 직원이 팀장이나 내 동료가 나를 미워해. 미움받아서 너무 두렵고 약자야. 그러면 그 아픔을 그냥 느끼고 약자란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약자가 되는데 아픔 보는 거 두려움. 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이걸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 약자 인정하기 싫으니까 강자 되고 싶어해. 집착을 써요. 모든 애고가 그렇게 살아. 음, 그게 짐승성 애고야. 짐승성은 인간은 아픔을 느끼면 무조건 인간이고 짐승은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겨먹고 뺏고 지배하고 어 그렇게 내가 더 위에 있다고 느끼는 우월감을 느끼고 할때 강자가 되려고 할때 무조건 짐승성이야. 왜냐면 약육강식. 그게 인간도 짐승이라 있거든요. 이게 크게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작게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크게 있는 사람일수록 집착을 쓰는데 강자되는 집착을 제일 먼저 쓰는 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 쓸때 어때? 되게 강자된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강자가. 진짜 강자는 뭐야? 내 뜻대로 되는 게 강자야. 맞지? 맞아. 틀려. 맞아요. 약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치? 응. 근데 미움 써서 내 뜻대로 되나?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 여러분 그런 거못 봤어? 그냥 아빠가 엄마를 막 뭐라고 할때 엄마가 그냥 막 울거나 이렇게 그냥 죄송해요 이렇게 서 받아들이면 쉽게 끝날 거를 바락바락 대들어 <웃음> 미움을 써. 그럼 당신은 뭘 잘했어? 이러다가 한두 대 맞어. 그막 그게 더 수치스러워서 더막 화를 내고 온 집안은 초상집에 이게 막 미움이 계속 커지는 거야 내 미움받은 아픔을 인정하면 윗사람도 조금 미워하다가 그게 불쌍해서 짠하잖아 그치? 나같은 경우도 짠하니까 아유 이리와 이러고서 달래주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딱 미움을 줬는데 윗사람이 미움을 줬는데 그걸 안 느끼고 딱 이러고 네가 어떻게 날 미워해 이러고 돌아다니면 정말 죽이고 싶지 개미움을 쓰고 나는 강자거든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잘못하고 주방에 불낼 뻔하고 그래서 내가 혼내키면 풀이 죽어야 될거 아니야 약자로 난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혼내키는 동안에도 머리 이렇게 삥 꽂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삥 꽂고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미워 왜 미워? 자기는 이거야 나 절대 약자 안 한다 강자다 이겨먹으려는 짐승이 올라와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일단 두려움 인정 절대 안해나 강자 해야 되니까 그게 강자인 줄 알아 그게 가해자야 그 개미움과 고집이 가해자 왜 가해자냐 자기 처지를 점점 더 아프게 하고 남한테 미움을 일으켜서 당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강자를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멍청한 가해자가 되는 게참 이게 아픔이야 애고한테는 무조건 약자의 아픔을 느낄 때 강자가 돼왜 강자는 여기서 강자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위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 마음도 내려가고 상황이 점점 좋아져. 나를 계속 그래도 미워하는 악질적인 강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딴 데로 전출이 돼. 막 내가 계속 악자 아픔 느끼고 네네 이러고 하다 보면 전출이 돼. 내가 아픔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 생각을 해봐. 옛날에 내 남편이자 너희들이 스승이었던 사람도 온갖 개구신을 다 했는데 내가 그거 갖고 맨날 싸우고 그랬으면 니네 거느리지도 못했고 어떻게 됐겠어. 계속 아픔 느끼고 내거 계속 내 약자가 아직 있구나. 라고 계속 느끼고 하니까 상황이 다 평정이 되잖아.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거야. 강자가 되는 거야. 끝내는 강자가 되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게이 말이야. 약자의 아픔을 인정할 때 강자가 되는 거야. 그건 힘이 세고, 미움쓰고, 나 잘났지? 보기 커 애기에? 그렇게 힘센 강자가 어 좋은 거면 대통령도 왜 팔씨름에서 뽑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전부 정치인하고 그러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이 머리가 떨어지는 거야. 자기도 가해하고 남도 가해하는 짐승이대서 계속 평생을 당하고 사는 거야. 그런 강자하려고 해서. 애고들이 다 그래서 힘들어서 여기 와서 약자의 아픔 느끼는 거 배우잖아 주로. 약자의 아픔을 느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영채님이 딱 마음 에너지가 임제를 해서 상황을 클리어 시키는 거야. 점점.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약자. 근데 짐승은 그걸 못해. 그래서 그걸 못해갖고 강자하겠다고. 집착 쓰고 미움 쓰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계속해. 그걸 갖다가 어린 시절에 이 마음공부를 시키면 금방 알아듣고 고치거든. 근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 쓰던 버릇이 있어.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착이 생겨. 좋아. 약자만 계속 쓰다 보면 약자가 좋아. 그거로 사랑받았거든 경험정보 속에 맨날 울어서 사랑받는 여자는 울, 울기만 해 울면 남자들이 다 여자의 눈물은 뭐 무죄라고 남자들이 약해지거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랑받으려고 집착쓰니까 난 나중에는 동정표도못 받잖아 이용해 먹으니까 아픔을 약자의 아픔을 또 강자를 이용해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던 아기들은 강자만 쓰려고 그래. 근데 대부분 두 개가 다 있어 그래서 이 강자와 약자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야 아까 일세 하면서 물어보니까 얘는 강자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가해자지. 미움. 미움이 강자라고 생각해. 그걸 쓸때 되게 사랑받는 듯이 느끼대 자기가 보호받는 듯이. 어린 시절에 보호못 받았다고 느끼니까 자기가 막 미움 쓸때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센것 같고. 우월감이 올라오고 되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 그걸 좋아하는 거야. 나 이렇게 세지. 하면서 그걸 즐기는 되게 좋아하는, 그게 집착이야 좋아하는 마음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계속 쓰면 어떻게 돼? 그게 진짜 강자 아니지, 가해지, 그치? 자기 칼로 찌르면서 자기 찌르는 지도 모르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그것도 알아 그게 가해자라, 자기를 어떻게 해하는지 그래서 이거 놀려고 하는데 놔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집착해서 써와서 그리고 약자도 또 여러분이 그 약자를 이용해서 사랑받았던 경험 전뭐 있는 사람은 그걸 이용하잖아 그걸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가식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두 개를 다 이용해 먹는 거야. 음. 한테 물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너무나 착한 척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정말 그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듯이 막 되게 교양 있고 착한데 <웃음> 집에 들어오면 사람 없을 자기를 개패듯이 패서 그냥 피가 나오도록 두드려 패고 기절할 정도로 빼고 패고 목욕탕에서 이 정도의 사람. 완전 이중인격이 있는 거야 팰 때는 어때 강자 마음을 가해자인 줄 모르는 강자가 막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세지나 사랑받지 이런 가해자를 했다가 또 약자로 남들이 있을 때는 엄청 피해자로 막 울고 막 되게 약하다고 그리고 되게 귀여운 척하고 사랑스러운 척하고 그두 가지가 다 이중인격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잖아. 내가 하는 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두개다 버린 거야. 그리고 가식을 쓰는 거야. 보통 때는. 그랬다 그게 딱 올라오면 그 빙의체가 그냥 나를 장악해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강자 되려고 할때 그건 짐승이야. 그리고 강자 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야. 나와 남을 닥대하는 가해자. 그거로 살았잖아. 이제까지. 그래서 그게 짐승성인 거야. 그거를, 그거를 인지해야지. 근데 인지를 못 하고 거의 딸려가는 거고 그거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여자아가들 가시가 안 쓰는 아가들 있어? 옛날에 내 친구 보면 진짜 여자 친구들 다 있을 때 온갖 쌍욕에 머리채 잡고 난 진짜 막 때려서 쌍코 피내고 이런 애가 남자 만날 때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내 옆에서 그 개구신을 해 놓고 남자 앞에서 정말 개모이 막어 배불러 이러고 요만큼 먹더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갖고 그발뚝키다 어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 계속 나와 갖고 내가 저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랑받는게 좋아도 내가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내가 그래서야나 진짜 쪽팔려서 여기 못 앉아 있겠다 야 저 남자가 너가 진짜 그런 여자인 줄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내가 뭐 그래서 내가 <웃음> 나도 성질이 못된 거야. 다 까발렸어. 그때 서울에서 법대생들 좀잘 나가는 스카이 대법대생들하고 했거든. 근데 얼굴이 그그 그 중에 하나 제2대에 나온 남학생이 되게 잘생겼었어. 그러니까 그 남학생 앞에서 정말 얘가 밥도 요만큼 먹고 막, 막 이렇게 여, 그걸 떠는 거야. 여학생들이 폭행할 때는 정말 그래서 내가 얘가 어떨는지 아냐고 잘 알고 만나라고 하면서 까발렸다가 그 남자가 막 얼굴이 우르락푸르락 내가 아주 리얼하게 다 얘기해줬거든 무슨 욕을 했으며 쌍욕을 하고 어떻게 때렸는지 그니까 러 정말이냐고 묻더라고 얼굴이 빨개져서내가그 다음날 나한테 절교를 선언하더라고 근데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 나도 그때 개미음이 올라온 것 같아 가식 떠는 사람을 보니까 그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 자기가 그렇게 수치 떨잖아 그게 수치인 거야 그게 수치 그렇게 살잖아 이게 좀 과장된 경우지 여학생들 왜 그렇게 하잖아 집에서 막 대충 하다 남자 앞에서 다 조금씩 있는 거야 그게 그 약자를 이용해서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 고쳐야 돼요 왜 약자를 좋아해 약한 여자 왜 좋아해 응? 가장 매력없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천편 일률적이야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과 모든 행동이 이렇게 딱 틀에 맞이게 맞춰져 있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룰이 있어 평균 그걸 왜그 약자를 완전 가식 덩어리 고스프레 하는 거야 그랬다 여학생이랑 있을 때 달라 여러분 내 친구가 이대생들이 많았는데 이대 그응 생들이 얼마나 싸나운줄 알아 거기서 살때 나올 때 보면 청상 여자 내가 정말 니들 가증스럽다 맨날 이랬거든 <웃음> 어, 우리나라 여자들 그래 그게 짐승성이야. 그게 가식의 수치 약자를 이용해 하는 마음 약자를 인정했다기보다 그래서 약자를 집착하고 못나줘 버리고 싶다 하면서 못 버리잖아 그걸 집착해서 아픔도 느끼는 신용을 하지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남자 앞에서 울어갖고 악어의 눈물이지 사랑받으려고 그랬다가 약자만 하면 살 수가 있나? 너무 자기 찌질한 것 같이 약자만 하면 그게강자하는 거야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그래서 동물학대하고 막, 개, 눈도 빼고, 자기가 키우는 개 때리고, 이런 강좌를 막 하는 거야, 포악한 강좌.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 막, 쌍욕이 막 던지고 하면서. 남자 앞에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해. 데이트 나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뺏기 위해서 사니까. 그게 다 뺏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건다 뺏는 거지, 그치? 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게 짐승속이 뺏기 위한 짐승에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계획이 있어. 그거로 가식을 떠는 거야. 가식 떠는 사람은 다 그거야. 뺏는 애고 자체야 그냥 그 합체돼 있어 그 뺏는 애고 약자도 인정한 게 아니라 약자를 느끼면서 그걸 써먹고 강자도 그걸 써먹고 왜 강자 쓸때막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굉장히 내가 센거 같고 이겨먹을 때 되게 좋거든 원래 기본적으로 짐승성 살기가 뺏는 게큰 사람은 이겨먹고 지배하는 짐승성 쓸때 좋거든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뺏고 싶은 여자아가들일수록 몰래 몰래 쓰고 남자들도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은 몰래 써 강자를 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 해야 되니까 그래야 많이 뺏을 수 있고 뒤에서 그래서 몰래 뺏는 거야 비열하게 강자를 몰래 쓰지 갑질하고 강자 앞에서 는 꼼짝 못해 뺏길까봐 뺏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뺏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미움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굽신거리고 다 맞추고 아부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약자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약자가 비열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약자가 사실 알고 보면 완전한 약자가 아니라 거대한 뺏는 마음. 짐승성이죠. 짐승성의 수치. 뺏는 살기. 그 가해자. 가해자 짐승. 그 마음이 짐승성이 클수록 그 약자라고 하면서 약자로 포장하지 실제 약자는 아니지. 하면서 강자 마음을 몰래 몰래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행태가 이런 거야요 이걸 다 들춰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다 있거든. 근데 이제 짐승성이 강할수록 이거 안 들키려고 자기도 자기를 속여. OO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속인 거야. 필요한 짐승성을 한번 드러냈거든. 중학교 때. 그랬더니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참회하고 그걸 어, 꺾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절대 안 죽이지 좋지 이걸로 뺏어 먹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감추고 예쁘고 착한 여자 약자를 계속 쓰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몰래 몰래 이 강자 짐승성은 음. 자기 약자한테 분풀이하거나 그럴 때 쓰고 이약자에 탈을 쓰고 있어야 뺏을 수가 있거든 착한 척하고 남의 사랑도 뺏고 다 그걸 뚜렷이 알아야 돼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서 계속 안본 거야 나쁘다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인 거야 자기가 했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절대 행태 안 보고 싶어. 손절해. 자기가 어제 했던 일을 오늘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일기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을 돌아보라고. 근데 절대 안 봐.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느껴. 수치를 안 느끼고 내가 뺏으려고 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에고를 죽이질 않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가해자로 살아야 돼. 약자로 이용해 먹고 강자도 내가 그걸 이용해서 미움질을 하면서 강자에 즐기고 집착해요 약자도 강자도 즐기는 거야 나같은 경우는 약자는 그냥 체질적으로 즐기게 태어난 거야 머리로 즐기는 게 아니라 몸이 엄마가 약자라서 날마다 아팠기 때문에 내가 밥다 해주고 아버, 아버지가 밥 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는 그걸로 사랑받았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그 관념을 물려받았겠지 유전인자 DNA를 그치 몸 자체가 약자로 태어났잖아. 이게 크고 막 이런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자체를 즐기는 거지. 어떻게 즐겨? 남자들이 나를 보면 대학 때 좋아했어요. 몸이 이렇게 마르고 여성스러우니까. 사랑받았잖아. 어, 머리로 이용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내 몸을 이용해 먹은 거지. 그 약자지.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잠재의식이 마음이야. 머리의 의도가 아니래도 그게 있는 거지겠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낱낱이 자기를 이건 나쁜 마음이야, 이건 좋은 마음이야 하면서 좋은 걸 붙들으면 절대 이 공부를 못해요. 어리석고 멍청할수록 어떻지? 음. 어리석고 멍청할수록 한쪽에 기울어서 봐, 편향적으로. 좋은 마음은 내 거라고 그러고 나쁜 거는 내거 아니라고 그러고. 야당, 여당 다 그거 아니야. 많이 편향적으로 좋은 것만 자기라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빼시려고할때 어리석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할 때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 좋은 건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아주 냉철해야 돼. 악마 마음이 나한테 있어도 그걸 딱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진심으로. 그리고 수치 느끼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혹독하게 인정하고 보려고 해야지, 자꾸 이걸 감추면서 사랑받으려고. 그게 뭐야? 뺏는 짐승이지. 그 뺏는 짐승이 이익 보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지. 뺏지도 못해. 가해자니까. 그래서 평생 당하고 자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도 사실은 그 뺏는 짐승에 끌려다니면서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지적해주면 이렇게 이게 눈을 갖다확 가게 멍청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포기시켜. 아 쟤는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기운을 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등신으로 사는 거야. 상등신이야. 민주당 보면서 느끼는 거 없나? 민주당이 그렇잖아. 나쁜 건 무조건 아니에 남이 보면 다 걔들이 어떻게 하는 행태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여 내 꼬라지가 고집부려 해놓고 손절해 내가 한 바가 없어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내가 맞고 네가 할 때는 네가 틀린 거야 무조건 나는 맞아 이런 식인 거야 그걸 우리가 등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도 그 어느 정도 냉철하게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짐승성에서 벗어나요 짐승은 무대보거든 논리가 없잖아 뼉다귀 갖다 놓고 인간은 그 대화가 돼 이렇게 뭔가 좋은 음식, 이걸 뼈다으로 여치면, 자, 어른이니까 내가 먹자. 장유유석. 이런면 아, 레이디 퍼스트, 여자니까 제가 먹을게요. 뭐, 이런 게 이렇게 교양 있게 통하는데, 짐승은 그게 없다고. 아예 무조건 내 거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아예 머리가 없기 때문에. 뺏는 그것만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구사해서 뺏어. 약자 마음 막 이렇게 써서 막 울다, 울면서 뺏고, 아프다고 뺏고. 어 나보다 약자 같은 막 강자 갑질해서 뺏고 막 사소한 것도 하나도 안 뺏기겠다고 자기 감정만 갖다가 갖다주고 내 감정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뺏고 이 짓만 하는 게 짐승이라 어느 정도 그래도 편향되지 않고 적당하게 양심이라는 게좀 인간적으로 자기가 한 꼬라지를 보고 그리고 조금 판단하는 그게 있어야 이게 공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용감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여서. 참해야 할 용기가 있어야 돼. 요번에 보니까 전두환 씨 손자 아, 참 멋있더라. 고그참 가해자 인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것도 남의 목숨을 얼마나 뺏었어. 그리고 평생을 비난받았어 할아버지가. 그러면 자기는 미국에 있었고 할아버지의 손자야.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돈다 있으니까 나는 손절하고모르쇠로 그냥 미국에서 살면 누가 알겠어. 그쵸? 근데 참 양심이 살아있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사람들한테 다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마약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내가, 내가, 그 아기가 참 너무 멋지고, 그 의식이 참 존경스럽더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의식이. 그리고 이제 마약 먹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뭐, 난리 난리 치고 나니까, 그 아픔이 한번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귀국해서 5.18 그 유족한테 사과한다고 할 때는 얼굴이 반듯해졌더라고요. 참. 이게 마음과 몸이 하나라, 마음을 반듯하게 쓰면 몸도 변하고 얼굴이 반듯하고 어, 참 너무 멋있었어요. 난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인간으로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굉장히 인생관성이 발달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짐승성이 세면 내가 이미 전두환 손자라도 돈도 있고 그치? 얼마든지 방탄하고 살수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치? 그럼 얼마든지 돈이 있겠다 이렇게 살수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도 그런 인간적인 양심에 따라서 진실한 인간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 멋진 악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짐승성이 세서 이 공부가 안 되고 인간성이 별로 없어서라기보다는 진짜 진실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가가 중요해. 그냥 뭐 진실함이고 나발이고 없고 난돈 많이 벌고 음. 나는 위에서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사랑만 받고 살고 싶어 이런 아기들은 내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 공부는. 진실한 인간으로 양심에 걸림없이 참된 인간으로 사는 공부예요. 열등하면 열등함 받아들이고 돈 없으면 가난함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아픔 느끼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기꺼이 좀 베풀기도 하고 아픔 같이 느끼면서 수치도 당하고 거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나 그냥 나로 내 존재를 인정하고 살겠다는 길이 이 길이야. 그래서 되게 수치당하고 열등하고 아파야 돼.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제자로 온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길은 아픈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지. 본인들이 존경받고 싶고 돈 벌고 싶고 훌륭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 여기 오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도 그 자기 가해자를 못본 아가들은 이걸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건 있어요 그렇게 낮아질수록 어때 높아져 저절로 그건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낮아지고 잘난 걸 몰라 점점 공부가 되면 내가 잘난 걸 모르게 돼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늘 낮은 마음을 쓰게 돼 근데 남들이 나를 높게 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되지 그런 사람이 늘어나지 성경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잖아. 빼앗는 짐승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절대 약자 두려움 인정 안 하고 낮아지는 거 용인 안 하고 무조건 이기고 비열하게 다 뺏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은 되게 교만한데 교만한 줄도 모르고 슬퍼해. 다 빼앗겨서 뺏어야 되는데 못 뺏었다고. 그래서 그런 짐승성이 심한 아가들은 나가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 막부딪혀 갖고 아프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잖아 그래서 진짜로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정확하게 봐야 돼 자기 짐승을 그래야 짐승을 인정할 때 인간이 되는 거야 짐승을 자꾸 버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인간을 붙잡으면 <웃음> 내 짐승이 인간으로 진화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인간이 신성이에요 그가 너무 안본 거야 자기의 그런 짐승의 수치를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똑같은데 그걸 봐야 돼요 자기를 냉철하게 자기 여자를 봐야 돼 냉철하게 자기 남자를 봐야 돼 얼마나 비열하게 자기 남자를 쓰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자기가 바람을 피웠어 근데 그거를 정말 발정난 숙회 아니야? 자기가 짝이 있는데 바람 피웠으면 그건 그걸 참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국 남자들 아우 그 여자가 꼬리 쳤어 아 이건 실수야 술 먹어서 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짐승성을 인정을 안 하잖아 발정나 숙회랑 뭐가 달라 아무나 하나 섹스하면 그걸 인정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짐승을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짐승의 수치가 죽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계속하게 돼 있거든 같은 짓을 계속하면 에너지는 점점 커지게 돼 있거든 점점 숙회가 되거든 그 참회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한바 없다 그러고 자꾸 순절하고 전두환씨 손자가 저렇게 아픔으로 참회하고 자기 수치 할아버지 수치지만 자기 수치 인정 무릎 꿇어 사줘야겠다고 하고 이게 이게 참회예요 이게 수, 자기 수치를 알고 인정하는 거야 그럴 때 거듭나는 거지 그렇게 방탄하고 핑계대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뻔히 해놓고도 아니라고 자기가 하지 않은 할아버지 것까지 자기가 이렇게 참회하는 아가가 있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짐승의 수치도 인정 안 하면 그게 정말 짐승머리지 인간머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실수한 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그 마음을 인정 안할때그 고집을 부리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내가 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내가 어이가 없어. 그게 이상한 거야. 얼마든지 사람은 짐승이니까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거 어, 내가 그랬네. 내가 짐승 같은 짓을 했네. 이래야 되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되게 순진한 눈으로 어 이러면서 제가요? 이렇게 자기가 해놓고 남이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세로 일관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뭘 몰라 자기가 해놓고 똥을 싸놓고 이런 게 이거 네가똥 쌌지 치워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싼걸 머리로는 알아 내 마음으로 인정 안할고집부리는 거지 다 같이 싼 거를 봤어 저도 알고 남도 알아 머리로 알겠는데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겠지 인정을 안 하는 거겠지 딱 그러면서 고집부리면서 고집이 아니래 진짜 모르겠대 <웃음> 맞으면 알게 돼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옛날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고집부리는 개가 미친 개거든 애가 <웃음> 정말 그래서 왜때 맞아서 알게 되는 거 뭐야 짐승이니까 저 맞으면 알게 돼 짐승이라 좋게 얘기할 때는 몰라 그렇잖아 그래서 엊그저께 전도지할 때도 OO 모르겠다고 하다가 샤넥이 몇대 맞으니까 아 이제 알겠다 <웃음> 어떻게 맞으니까 알어 그게 짐승의 고예요 짐승이 자기 수치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처맞아야 하는 그게 그게 짐승성이지 그게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 짐승성이 인정 안 하는 고집이 빨리빨리 자기가 인정하면 되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인간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강자 되려고 했을 때 점점 가해자로 짐승의 수치 떨고 산다는 거 알아야 돼. 진짜 강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거고 그건 오직 딱한 길밖에 없어. 약자의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 느껴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강자 되려고 할때 자기는 지금 가해자 짐승하고 이기려고 바락바락해서 수치 떨고 있고 그걸 알려줄 때 곱게 안 받아들이면 짐승성이 아주 세서 처맞는 짐승성이 돼서 아주 인생이 엄청 아파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